어워즈 행사에 올해에 어, 활약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참석하게 됐는데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수상에 대해서 영광이고 또 올해 어쨌든 가수로 함께하게 된 거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 즐기러 왔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나도 확인할게 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멤버들 대표해서 저희가 4명 왔는데 다 같이 왔으니 되게 좋았어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재밌었고 네, 뭐. 이런 시상식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올 네. 2019년을 보시고 사랑해 주신 거니까 2 0 2 0년도 열심히 해서 좋은 에너지와 또 좋은 기운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네. 열심히 노력해야죠. 예, yes. 너무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. 네, 그사합니다아 그렇죠? 아, 오늘. 그럼 이만 저는 집으로 가볼게요